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전 교양 일본어 과목을 어, 맡고 있는 어, 사크마 시로라고 합니다. 음, 어, 자 이번에는 여기서는요 음, 일본어 과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음, 자 여러분은 외국어 음, 하나 골라야죠 맞죠? 외국어 학점 필요하죠 음, 네 영어 중국 일본 있습니다 세개 있는데 음, 만솔이고 뭐 중국어 뭐 하고 싶다 하는 학생 중국하면 되죠. 근데 음. 네, 만수리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일본어가 어떤 음. 것인지 음. 좀 설명할게요. 음. 일단 우리 학교에서는 이거 이 교재를 씁니다. 간바의 일본어라는 음. 교재인데 어 이거 작년부터 쓰고 있습니다만은 음. 자 이걸 쓰게 되는데 에, 자 먼저 일본어 수가가면 여러분 해야 하는 것은 음. 글자를 외워야 돼. 글자 음. 히라가나 음.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음. 한국어로 하면, 한글이죠. 음,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어, 이거는 아죠. 아, 음, 이, 우, 에, 오, 이런 거 히라가나 다 외워야 합니다. 음, 어, 모두 어, 합해서 마흔 여섯 개 있는데요. 음, 마, 그리고 특수적인 특수음도 있으니까 좀, 좀막 외워야 하는 건 많지만은, 어, 이거 다 외워야 합니다. 음, 근데, 이거는요, 마음만 먹으면요. 진 쉽습니다. 음. 근데 마음을 먹지 않으면 1년 지나도 어,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일본에서 어, 학교를 다녔었는데 음. 한국어를 1년 동안 음, 수강했어요. 음. 근데 뭐 그때는 선조는 뭐두번다 비를 받았는데 음. 한국어를 하나도 읽을 수 없었어. 음. 마음 먹지 않으니까. 음. 근데 한국에 어떻게 하다가 오게 돼가지고 어. 자, 그냥, 한글 전도는 뭐, 뭐, 쓰, 쓰고 읽고 할수 있어야 되니까, 어, 좀, 부뭐 했어요. 응, 어, 삼, 세 시간만, 80% 정도 외웠습니다. 그런 겁니다. 음. 응. 히라가나도 마찬가지 어, 근데, 어, 아, 근데 그 동기부여가 필요하죠. 응. 어, 저는 뭐, 한국에 어게, 했으니까 뭐3 시간만 해도 되는 거고 어, 여러분 그 동기부여 되는 거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시험이 있습니다 히라가나 시험 응. 그러니까 그런 거로 어, 동기가 될수뭐 모르겠지만 어, 일단 마음만 먹으면 뭐 그런 어려운 거아니에 근데 히라가나 배우고 외우고요 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어, 뭐 진짜 뭐 실질적인 뭐 대화 연습 되죠 응. 인사말 응, 그런 거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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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일 음, 음, 중요한 거는, 일본어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음, 일본어는 음, 한국어랑, 어, 언어 문법이라든지, 그런, 음, 개념이 비슷합니다. 음, 음, 한자 말도 같이 쓰니까, 권통 쪽으로 쓰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어, 접근하기 쉬운 음, 언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어, 그리고, 어, 저도요, 뭐 딱, 뭐, 딱딱한 거는, 음,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읽 어? 어? 자, 어, 子供の日はいつですか? 자, 어, 해석해 보세요. 음. 아, 네네. 그것. 음, 그런 거 재미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실전적. 저는 외 어, 막 어, 다른 외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원어민 선생님들이 수업 하는 거니까 대화 중심으로. 음. 바로 써 먹을 수 있는 음, 그런 음, 음. 를 어, 생각하고 수업을 하니까 막 재미있을 거예요. 막 게임도 하고, 뭐 게임. 게임 게임 하는 데 게임이 목적이 아니고 그 게임을 통해서 일본어를 음, 쓰는. 음, 그런 그런 거죠. 음. 아, 마, 만설이고 있는 학생 있으면, 막, 아, 일본어는 조금 재밌고, 쉬울 것 같아. 응. 그렇게 알고, 어, 수강하면 좋겠죠? 물론, 응. 다른 거, 어, 관심있으면 다른 거 수강해야죠. 응. 하여튼, 일본어는 그런 응, 것입니다. 응. 근데 저 말고도 아홉 명, 선생님, 아, 여덟 명인가? 어, 선생님 있으니까 많이 개설되었습니다. 응. 근데 이왕, 어, 이왕 아니고, 어, 일단 어, 일본어 1. 2, 3, 4 까지 있는데, 어, 처음에 하는 학생, 일본어 1부터 꼭 응, 수강해 줬으면 좋겠어. 응, 일본어 거꾸로 어, 받는 학생도 있는데, 힘들어. 응. 조금 했다고 해도, 일본어 1부터 응, 순서대로 받, 받는 게 좋습니다. 자, 만약에 수강하시면, 수강하면요. 저랑 저희들이랑 재밌게 수업 응, 합시다. 응. 어, 자, 어,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